이러면 꼭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그렇지 않다. 오해다. 편견이다. 그냥 짓지 마세요. 아닙니다. 파이에요. 단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는 단독주택, 전원주택 들어가 사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건축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뭐 여러 가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죽었고요.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단독주택 워너비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제가 두 가지 뉴스를 갖고 왔는데 먼저 보시죠. 단독주택 가격도 꺾이나 18개월 만에 하락지역 나타나 22년 10월 21일 조선 비즈 뉴스입니다. 주택시장 침체 속나 홀로 견고하던 단독주택 가격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18개월 만에 매매가격지수가 하락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서울 도심권, 서부권, 경기 경위권, 경남의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단독주택가격이 하락한 지역이 나타난 것은 작년 3월 제주 이후 18개월 만이다. 아파트 등 다른 유형의 주택가격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하락하는 중이다. 먼저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니까 우리 단독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에 비할 만큼은 아니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딱 정확히 한달 뒤에 이런 기사가 또 등장합니다. 단독주택은 올랐다. 22년 11월 29일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진 것과 달리 단독주택은 여전히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주택은 10월까지도 오름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05% 상승했다.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는 14년 8월부터 8년 3개월째 한 번도 빠짐없이 전달보다 오르고 있다. 자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에서도 살짝 보셨겠지만 앞에 기사랑 좀 달라요. 앞에 기사에 비해서 얘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좋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독 전원주택에 살려고 하는 분들께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의미 없다 입니다 이런 기사 그렇게 눈여겨 보지 마세요 일단 단독에 들어온다는 거는 돈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환금성이죠 깔고 앉아 있는 그 집이 금방이라도 돈이 될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체를 하나 새로 만들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 계속 올라왔으니까 은행에서도 대출금도 넉넉할 테고요. 이쪽 단독은 대출 글쎄요. 아파트 오른 만큼 그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출 금액도 작고요. 또 대출이 아니라 당장 내다 팔려고 해도 금방 잘 나가지 않습니다. 뭐 반면에 좋은 점은 이런 게 있죠. 요즘같이 아파트 값이 뚝뚝 떨어질 때 이쪽은 덜 떨어진다. 그 정도밖에 없네요 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대감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렇게 시작해라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들어와 사시는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서 살던 그빚 같은 거 깔고 앉은 빚을 다 털고 일로 깔끔하게 들어오면서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집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하는 걸 가슴속에 아예 무장을 하고 들어오신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한 게 이쪽 동네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꼭이 라이프 스타일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판단은 여러분 몫이니까요. 단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시기만큼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네요. 아파트건 단독이건 뭐 빌라건 어디건 자가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절입니다. 부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단독 전원주택에 접근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땅 중에 땅은 어디라고 했나요? 네, LH 땅이라고 했습니다. 신도시 땅. 그러니까 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단독 필지들. 하지만 그 땅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통체증입니다 신도시 옆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신도시가 가진 다양한 인프라들 여기도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데 반면에 그 문제점들도 고스란히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죠 제가 신도시 인근에 답사를 다니면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 동네는 교통이 좋지 않다 출퇴근이 무척 힘들다 이러면 꼭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그렇지 않다 아 그거는 오해다 편견이다 오히려 여기나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가깝고 종점 부근이라 앉아서 갈수 있고 아주 쾌적하게 출퇴근 가능하다. 옛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댓글로 달아주시는데요. 또그 반대로 진짜 힘든 거 맞다. 너무 짜증난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도 많이 또 댓글로 달립니다. 이렇게 양쪽이 서로 팽배하게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위례 동탄 등 교통지역 신도시 24곳 특별관리한다 22년 10월 12일 연합뉴스 기사네요 정부가 위례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 수원 광교 등 교통난이 심각한 24개 신도시를 특별관리한다 입주 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기가 안 맞아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버스 전세버스 확충 등 단기 대책부터 마련하기로 했다 광역교통개선집중관리지구 총 37개소고요. 특별 대책지구 지정요건 해당 지구가 24개, 교통서비스 하위지구가 1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어때요? 신도시가 앞쪽에 들어간 동네는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죠. 대책은 어떨까요? 대책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광역버스를 늘리고 출퇴근 전세버스와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늘리고 운행노선 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 DRT를 도입한다 자 전반적으로 버스 늘리겠다는 얘기네요 너무 약하죠? 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냥 버스만 좀더 늘리겠다 글쎄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부 공식 오피셜로 지금 이 신도시 호명된 신도시들은 전부 막힌다 교통체증 심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논란 그만 하시고요 그냥 막힌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출퇴근 그쪽에 살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있다 미리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집 짓기 상당히 불안해하는 분이 많으신데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 엎어지기도 하고 또 요즘같이 공사비 오르고 환경 안 좋아지면 또 엉뚱한 대로 흐르기도 하고요 뭐 이런 불안, 잠재 요소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바로 그 시장을 파고드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듈러 주택 시장인데요 일단 기사부터 먼저 보시죠 집 나와라 뚝딱 단독주택 로망 실현 위한 쉽고 빠른 길 매일경제 22년 10월 5일자입니다 건설 시장에서 모듈러 공법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을 공장에서 만든 뒤 운반해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이라 공사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숙련기술자가 필요하지 않아 비용도 절감된다.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드는 건 덤이다. 딱 봐도 전형적인 광고형 기사죠.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들고 왔을까요? 믿지 말라고. <웃음> 조금 더 읽어보시죠. 모듈러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 단축이다. 공장에서 미리 생산한 패널을 현장에서 단순히 이어붙여 만들기 때문에 현장 날씨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장마 기간이나 추운 겨울에도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공사비 절감이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듈 자체의 가격은 싸지만 일반적인 공사와 달리 설치할 때는 건설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빠르다, 싸다. 다른 말로는 뭐 눈탱이 치기 딱 좋다. 가끔씩 집 짓기가 두려워하시는 분들 또는 건축박람회에 갔더니 사람도 많고 뭔가 좀 그럴싸해 보여서 좋았더라 하시는 분들께서 이 모듈러 주택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짓지 마세요. 아닙니다. 파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때요? 왠지 좀더 첨단스럽고 근사해 보이고 또 이렇게 포장해 놓으니까 좀더 말이 될것 같죠? 아닙니다. 한마디로 제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정장과 구두의 기성품과 맞춤. 이두 가지를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성품 즉 말씀드리면 모듈러 주택을 암만 좋게 최신형으로 최신 공법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만든다 해도 자기 몸이 맞지 않을 확률 무척 높습니다 헌데요 맞춤 정장이나 맞춤 구두 같이 직접 품을 드리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좀더쓴 그런 제품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쓰면 어쩌면 평생이 갈지도 모를 만큼 아주 튼튼하고 믿음직스럽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최신 공법으로 만든 멋진 모듈러 주택 이런 기사에 혹하지 마시라고. 그저 집은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우리 가족을 위한 맞춤 설계로 맞춤형으로 짓는 게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뉴스들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낚이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단독 전원주택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